되는 그야말로 거의 8초, 이 정도를 버틸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낸다면 어 디트도 할만하긴 한데 코쿠 선수가, 예. 어, 지금은 물렸죠? 네. 네. 한번 해요 어 성기. 성기. 위쪽! 각성비를 주르긴 했어요. 어, 퍼펙트 스윙, 지금 정면으로 들어갑니다. 그, 독가스 타이밍! 아독가죠 이거 시간 돌면 할수록 더 빨라집니다. 자. 아 이게 시즌1의 왕의 기술이었거든요. 아, 그럼요! 상대를 납작 안 들어버린다. 코어를 좀 많이 쌓아놓으면서 기본적인 딜, 데미지 이런 것들을 잘 쌓아줘야겠습니다. 임파이어 선수 체력 없어요. 네. 일단은 태어가 아래쪽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어, 자, 임파이어 어. 선수가 아직 프리한 모습이고요. 어, 어, 그래도 어. 지금 킷다운이없기 때문에 죽음의 선고가 확실하게 들어간 모습이었거든요. 예, 극생마션을 그, 가져다주 자, 이거는 임파이어 선수가 죽었음에도 굉장히 잘해줬다라고 예. 할수 있어요. 최대한 데미지를 좀 많이, 그리고 본인들의 이득을 많이 챙겨야 됩니다. 자그 부족한 타이밍을 여기에서 맞춰주고 있는데요, 임파가. 일단은 뭐 각성기가 어, 들어갔습니다만, 임파 입장에서는 뭐 딜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모습은 아니었고 네. 남아 있는 각성기 개로 해결을 하면서 맞춰나가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 이런 체력이 적을 때 그게 통, 통할 수가 있죠. 공복팀 입장에서 어쨌든 갖고 있는 게더 많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습니다. 자볼때스돈 까지. 각성기 어디로? 아이고. 이런걸 원해. 지금 각성기로 킬잘잘 잘 따라잡았고. 이렇게 되면은. 오 어, 금강성공이 이제 또 끝나게 됐을 때 턴이 올수 있거든요. 어, 지금이 폭딜 타이밍인데 이때 신볼네 라퍼샤킬 차이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게 실드로까지 앞서서는 그냥 잡혀줬다. 그러면서 스코어를 오히려 하나 더 달려 나갑니다 공격 킬가져오는데요 공격 욱대사. 어쨌든 인상 깊었습니다. 자그 와중에 기공. 찍찍 선수가 오, 기공사에 네. 대한 자신감을 인터뷰에서부터 보여줬었는데 어, 데미지도 많이 넣었어요. 그렇죠. 어, 일단은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이제 보이는 딜량인데 사실 사망도 지금 대스도 없는 상황이라서 1번 세트 잡으면 승자전으로 갑니다. 어, 시간만 보다가 이게 끝난 세밍이 들어가려는 거죠. 한번 다운. 를좀 집중 공략하는 모습인데 에이. 상대가 맞지 않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보호막 타이밍에 싸우면 되죠. 어쨌든 그때 디트 입장에서는 체력이 빠졌었기 때문에. 맞고, 정리 잘했고요. 그로중 사이 한번 폭딜 타이밍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안돼, 진짜 안 맞고. 어? 아 이거 이거야 도망갔 자, 그래도 케어 케어 잘해줬거든요. 어? 와, 이것이 건실의 움직임이다. 어, 그래도 진용출과 한번 더 따라가고요. 이동기 빠진 거이코 왔죠? 이러면. 에이. 소환자! 쭉딱딱딱! 네, 야! 캐 네. 잘해줬어요, 캐어 네. 잘해줬어! 네. 네. 네. 갈고리 어. 입장에서 어저 이때 네. 여기다가 게자 이러면은 파이어 선수 먼저 죽었고, 네. 자, 지금 버티는 과정에서 그렇고요. 여기서 체력 많이 빼야 돼요. 혼 아, 혼자 잘 버티니까 일단 좀 믿고 있었네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신부넬라 어, 퍼센 입장에서는 이 쿠쿠 선수가 네. 이 체력으로 이렇야공장 그리고 어. 공와 왔기 때문이 순보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곱짝 바로. 아 근데 저 오늘 대단한게 우쿠쿠 선수가 어쨌든 시간 최대한 끌면서 아직까지 살아있다는거 오히려 워로드가 잡혔어요. 그쵸 와, 워로드가 어그 다른 선수들을 대신 이제 마크해주면서 먼저 죽은 모습인데 돈가스 암박! <웃음> 야 우쿠쿠 생명의 여기까지 연합 80권 와 일단은 좀괜찮거든요 여기서 딜각만 한번 뽑아준다면 이파이어 선수 아 너무 이파이요 선수. 라이트레스 첸스로는 네. 네. 지금 너무 가까워서 딜을 못 넣는 각성기 아. 아. 어. 어 이거 서로 드로자 어. 일단 야, 근데 용왕골패지건의 데미지 확실히 전판이랑 차이 나잖아요. 네, 뭐 오히려 인파에 비해서 10만 이상을 뛰어넘고 반대로 그러니까 어 서로 해줘야 되는 딜러가 안 풀릴 때 찍찍 선수의 뒤 굉장히 내려간 모습이 아 서로의 운영에서 이런 점이 보이는구나. 근데 주요 스킬을 아까 결국 건슬 잡으려고 다 빼면 그 뒤에 남는 건 일단 후퇴해서 자리 잡는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네. 과연 그게 3세트까지 이어질지 보겠습니다. 아 이거 불러갔다가 우리 파가 또뭐 호되게 당했는데 어 근데 이거 케어를 해주다 보니까 쉽게 붙어라고 양쪽에서 같이. 기겁장. 네. 와 우걱우. 깜짝 놀랐죠. 그렇죠. 올라자다서 마크하고. 예. 사실 무기 위기 약감으로만 보다 성기 압도적이긴 해요. 살짝. 지금 홀리나이트까지 공을 켰기 때문에 여기서 킬까지 깔끔하게 이어줘야 됩니다. 네, 아 알리사노스의 심판 이후에. 그금공봉사의 체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아, 렇지 그렇죠. 이런 걸로는 구원해주기 위한 각성기도 약간 애매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다음 사이클을 자 판단으로 최대한 버티고 있습니다. 네. 애매할 수 있는 게 물려고 가면은 역력기만큼 버티고 안 물려고 하면 프리딜 나오고 이거 소체헌이 어렵거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서는 지적자 따라 놓는 것도 또어 <소독한> 통보가 잘 그러니까 합이 잘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약속된 승리의 시간. 혼란은 길도 셉니다. 아파요, 마무 잘했어요. 방금 장판은 이거 받는 기지 자체도 태어를 해주기 위한 지포 그 3을 그렇게 찍었기 때문에. 네. 그어서 독가시를 켰어요. 어이구 쫓아, 쫓아 잡기. 그 하나는 잡자 아, 장필 불시착. 하, 멘땅에 이거. 가스 타이밍에 이득을 전혀 못 봤다는 얘긴데요. 아니 이거 1대1 싸우면 안 돼요. 그렇죠. 둘이 물고 하나 잡고. 네. 플리나이트 지금 스킬 계속 빠지면 이게 타임 자체 굉장히 질거든요. 네. 우꾸끄를 그래서... 꾸를 일단 잡아내면서 쫓아가야죠. 아이홀리나이트가 지금 뭐 거. 어, 뭐 그리고 보호막 등 사용을 하면서 적투적투해서 접수 네. 잘 버텨줬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 우꾸끄. 자 우꾸끄. 기장 이후에 들어줬고요. 홍사 게임 너무 좋았고요. 네. 선물 증기로 물러 거라 한번. 자 홀락까지는 홀락까지는 자 홀락까지. 이러면 얼추 물론 공복팀의 체력이 빠져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하나 쫓아가 아아 나는 그래도 공복팀 입장에서는 지금 좋은 상황 아닌데 우쿠쿠 우쿠쿠 체력 빠지면 알면요 근데 상당히 디트도 디트도 일단 들어가야죠 시간 20초 아자 안쪽으로 들어와서 같이 같이 와. 아아 우쿠고 대단합니다 이 없는 체력에도 결국 막다 노해요 이러면 10초 하나 쫓아가기는 합니다만 5대 3 안쪽에 있거든요. 네, 이 시설을 시설을 그, 그 안에서 2초 1초 나머지 워너드가 고쳤어요. 야. 그래서 막돌진해 정의 집행 돌리고 거기에 신선검 꼽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홀라도 전혀 어, 쉽지 않은 상대가 네. 되는 거죠.